11월 29일에 방송된 태풍의 신부 3 1 회에서는 강바다가 은서연을 질투해 윤산들과 헤어지라며 협박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강바다는 윤산들의 사무실에서 프로포즈용 반지 케이스를 발견합니다. 충격받은 강바다는 정말 은서연 그 여자한테 청혼이라도 하려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윤산들이 말하지 않았나 결혼하겠다고 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자 강바다는 내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 라며 반지를 자신의 손에 끼웠습니다 그러면서 강바다는 어디 내 손가락을 자를 용기가 있다면 가져가 봐라 라며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윤산들은 내 손에 끼워졌던 반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 없다 라며 그 반지를 갖는다고 내 마음까지 갖지 못할 것이라며 강바다를 등지고 돌아 섰습니다 한편 은서연이 강백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천산화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을 알게 된 강바다는 곧바로 강백산 에게 알립니다. 강백산은 천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르블랑의 주인이 될수 있지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강바다는 그거 저한테 맡겨 달라며 눈에 불을 켰지만 강백산은 어림도 없다. 천산화 욕심내지 말고 은팀장이나 잘 감시해 은팀장이 천산화를 가지 면이 르블랑을 손에 넣을지도 모르니까 라며 강바다의 말을 무시합니다.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윤산들과 은서연은 두 사람 관계를 알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강바다는 속으로 산들오빠도 모자라 르블랑까지 노려 라며 분노했습니다. 결국에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은서연을 향해 물을 끼얹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강바다는 은서연이 강백산의 반대 에도 새연구에 돌입했다는 말에 네가 감히 회장님을 무시해? 어디서 잘난 척이야. 르블랑 주인이라도 된것 같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후에는 은서연을 쫓아가 뭐 산들 오빠랑 결혼 당장 가서 안 된다고 말해 라더니 은서연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은서연은 제가 강팀장님 이해해 드리는 건 여기까지다. 앞으로 이러지 마라 산들 오빠와 저는 미래를 약속했고 강팀장님 이런다고 흔들리지 않는다 라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강바다는 아니 내가 목숨 걸어서라도 헤어지게 만들 거다. 헤어지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강바다는 엄마 남인순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바다는 산들 오빠 마음 돌리게 도와줘. 은서연 그 시급한테 산들 오빠 빼앗기게 생겼다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인순은, 뭐야, 너랑 결혼한다던 놈이 은선생이랑, 윤실장이 널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이에 강바다는 모두 은서연 탓이라고 몰아갔습니다. 남인순이 아니라고 하자, 강바다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펼치며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산들 오빠 아니면 다 필요 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약까지 먹으려 하는 딸의 모습에 남인수는 속상해했습니다. 남인수는 딸을 끌어안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모연은 은서연을 만난 뒤 별이를 떠올렸습니다. 정모연은 희미하게 별이 태명을 기억해내는 장면이 그려지며 31회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32회 예고입니다. 의심많은 강백사는 정모연이 정신과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정모연 대표가 신경정신과병원을 찾아 라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은서연은 윤산들의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프로포즈를 위해 준비하던 윤산들에게 응급실에 실려간 강바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은서연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윤산들의 남인수는 자신의 딸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원망하며 소리치는 모습이 비춰지며 32회 예고는 마무리됩니다.